네, 우리 일반 언론에서 안 나오셨다고 했는데 mbc가 저희 취재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 MBC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대한 촛불 국민 여러분 10월 22일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 함께해 주십시오. 범죄로 얼룩진 과거를 덮고 기득권 세력들의 총력 지원으로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권의 하루하루는 대참사의 연속이었으며 국정농단의 범죄사였습니다. 청와대 이전 강행부터 정치보복, 부자특혜, 복지축소, 사적채용, 노동자 탄압, 공공요금 인상, 민용화 등 반민생 반민주정치로 국민들 을 고통 속에 몰아놓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일변도의 사대구력굴종외교로 국가의 주권과 존엄, 이익을 훼손하고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파괴하고 최악의 최악의 안보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일당들은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말과 협박, 정치보복, 안보 논리로 민심과 언론의 재간을 물리고 집권 위기를 벗어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방탄 정권입니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범죄증거는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범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3개월 남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혐의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작에 불과합니다. 김건희의 가짜 논문, 가짜 학위의 증거도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서명도 본인이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육부, 검찰, 경찰 등 모든 권력기관이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해 총력전을 벌,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존재 이유가 김건희를 사수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반평화 매국 정권입니다. 복잡하게 전개되는 국제정세 아래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할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패권에 복종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협의화시키려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동해의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한미해군과 일본 자위대가 공동 훈련까지 진행했습니다. 천인공로할 일입니다. 한미 전쟁 훈련도 위려 위험천만한 상황에 일본 자위대까지 참여하는 훈련을 벌이 이 정권이 외국 정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들은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합니다. 김건희가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김건희 방탄 정권을 특검으로 뚫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의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국정을 파괴하며 평화를 파괴하는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키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살 길입니다. 오는 12월 10월 22일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이 전국에서 서울로 모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 독재 청산과 민주주의 평화를 위한 위대한 촛불 대항정에서 또다시 승리할 것입니다. 2022년 10월 4일 촛불 행동